안녕하세요.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. 어~ 최근 기후 현과 나가노현 군발지진이 또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. 작년에도 나가노현에서 (4월부터) 한 (3개월) 정도 계속 군발지진이 있었는데요.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 드렸듯이 이, 이 토이카와 시즈오카 구조선과 이 중앙구조선 단층 때, 그다음에 이 난카이 트라프 이세 군데가 연결되면서 거대한 이 대지진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.그런 가운데 이 이시카와현과 기후현 경계에 위치한 학구산에서 오늘 21일 화요일 아침부터 산 정상 부근에서 계속해서 지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. 오늘 오전 5시 30분경부터 산 정상에서 오후 4시까지 153번의 지진이 관측되었습니다. 작년 6월에는 하루에 200번이 넘는 지진이 관측되기도 했었습니다.